샬롬,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지금과 같이 샬롬이 중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한 구절이 늘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긴 한데요. 바로 빌리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리보 교인들을 향해서 썼던 그 편지에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평강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특별히 7절과 6절과 7절이죠 거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를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참 특별한 우리 인간이 특별히 우리 시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도 참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해서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20, 근데 2020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원단 금식 이 기도까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020이 지나가지만 비전이라는 단어는 결코 희석되거나 초라해지거나 버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접근해야 됩니까? 이번 우리가 주제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영학에서도 보면은 보통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경영을 하려면은 세 가지의 눈이 필요하다. 새의 눈, 그 다음에 물고기의 눈, 곤충의 눈.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접, 접, 이렇게 접근을 해보죠. 새의 눈은 전체를 볼수 있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눈은 변화를 감지하는 눈이고 그 다음에 곤충의 눈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눈입니다 먼저 저는 거대한 것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추진해 가시는가 저는 그걸 갖다 과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역사를 잘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획을 가지고 섭리 속에서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하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던져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구약 전체를 갖다가 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인간 구원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약 전체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적이다 그래서 크리스톨로지카라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향한 그 흐름, 그것이 바로 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적으로 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무너져가는 속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이에서오장 같은데도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이렇게 좋은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느냐 에이스키에서 34장에 가면 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내가 선택한 목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고 드디어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석의 계획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피로를 알고 계신 분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허점, 가장 핵심적인 허점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밖에서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보면은 바로 공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존경받는 대상이었고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가장 좋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 그 당시에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사람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그러시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 로운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 거듭난다는 그 표현 자체가 사실은 중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시면 1, 2가 나오는데 바로 1, 2가 거듭나, 어 g 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from above, 하늘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바로 위로부터라는 단어가 같은 부사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다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뭘하십니까 우리한테 역사도 하시죠 저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와의 연결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라면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의 탄생.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우리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육적인 탄생하고 똑같습니다. 영적인 탄생이나 육적인 탄생이나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단순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 지금 과거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저는 새의 눈에서 물고기의 눈으로 한번 봅니다 과거? 이제 한번 미래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미래도 보면서 너무나 대단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때 미래에 대한 전체는 가장 모든 것의 시작 전부터 염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셨을 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결론을 다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헬라어에서 보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보면 텔러스 플러스 어러지라고 하는 그 연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텔리 o g 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 면 목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들한테 뭡니까? 그 목적지를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마태복음 가장 끝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 속에서 순종하는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게시록을 가지고 논문을 썼었습니다. 게시록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계시록 전체가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야 되는 모든 환난과 그 과정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5장에서도 분명히 하듯이 유대 지파의 자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도 7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치신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치셨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장에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와서 막 싸우는데도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면 이런 게 나옵니다. 14,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며 이기시고 쫓는다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라는 것을 갖다가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저는 가장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의 문화를 보시거나 어느 대륙에 상관없이 가보면 은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개념이 그게 뭐냐면 낙원이라는 개념입니다 낙원이라는 개념이 다양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그거를 파라다이스 라고 부릅니다 패라다이스라고 어떤 사람은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은 유토피아라고 해서 우리가 패라다이스나 유토피아나 같은 의미로 쓰이죠 어떤 사람은 샹그릴라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어디에는 무릉도원이라고 동양에도 도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남미에 가보면 엘도라도 같은 데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오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그냥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적인 그런 향을 그리고 있죠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다시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인간이 꿈꿀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꿈이 시작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C.S. Lewis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기억의 잔재. 옛날부터 얘기되었던 마치 사람들을 쭉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한 사람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다음 사람한테 전합니다 귓속말로 그럼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에 전합니다 귓속말로 전해진 얘기 사람이 많아질수록 처음 시작과 끝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 기억의 잔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한테는 원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처음 인간들이 경험한 것이었죠 그것의 잔재가 우리한테 남아있고 그것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걸 이뤄가시는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이뤄서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액션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과거를 봐도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간섭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셔서, 바로, 인간의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도 인간이 꿈꾸는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단순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였습니다. 미래였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현재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은 현재 붙잡혀 삽니다. 현재만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갖다 영어 단어로 present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명사형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저는 선물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거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유명한 영화 였습니다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찾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그드로이안이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그 첨탑에서 나오는 전기를 맞으면은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 까 보여 주셨잖아요. 근데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그것을 그리고만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것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우리한테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 그래서 미래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죠 찾아오면서 우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갖다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성숙해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그냥 원하시는 대로 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사형례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밖에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우리의 자세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Believe라는 것과 Believe in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가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특정된 것을 Believe in 하는가 바로 거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손잡이를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이걸 갖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된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는 한 사건을 저는 마음속에 잘 저장을 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그것만큼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없다고 라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얘기가 12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그를 통하여서 백성을 이루는 시작을 하시느냐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쫓아가보면요 참 막연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굉장히 약간은 황당하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 딱 열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본토와 친척과 떠나라 그래요. 어디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해줄게. 어딘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가나한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한참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 뭐라 그러냐면, 네 자선을 갖다 저 별들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살아도 태가 끊겼는데, 질문은 바로 뭐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나중에 말해줄게. 핵심은 15장에 가 봅니다. 15장에 가가지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질문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5장 8절에 그 질문을 던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거기 보면 암소, 암염소, 그 다음에 숫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이 동물들을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마주 보면서 저쪽에 놓게 하고 새들은 그냥 자르질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고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그걸 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약의 그 다른 데 나와 있는 나중에 보면은 출레국기라든가 그럴 때 불기둥 할때 쓰는 그 표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그 불이 나타납니다. 그 불이 나타나서 뭔저하세요그 사이를 지나가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34장도 나타나 있듯이 그건 바로 그 당시에 계약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근데그 당시는 두 사람이 계약을 할때 뭐냐면 짐승을 갖다 반을 갈라놓고 놓고, 놓고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한 사람이 지나가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저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놀란 건 뭐냐? 횃불만 지나가지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나는 약속을 지키게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더 이상 영원한 하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불변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약속을 지,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돼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쪽 사람이 계약을 맺는데 한 사람만 지나갑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잘못해도 내가 너의 대신 그 모든 빚을 갚을게. 그 바로 보험의 진수예요. 그걸 보여주신 게 뭡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리셔가지고 뭐라고 해주십니까? 엘리 엘리 이 사막 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 대신 죄를 갚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의언약에 복음의 진서가 담겨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 모든 죽음을 짊어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를 행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걸로 대신해서 언약을 지키신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은 당연히 응답해 주시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자합니다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접근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새의 눈에서, 물고기의 눈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그 속에서 지금 현재의 곤충의 눈으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금식스러운 와 연결해가지고 선택한 구절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에 이 방인과 같이 중원보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최근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뭡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하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이방인들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초점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신이 자기네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 신들은 특징이 뭡니까?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신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비율을 맞춰서 별걸 다 합니다. 구약에도 보 뭐가 있습니까? 신들의 비유와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몸에 자해하는 얘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앞에서 수많은 절을 해야지만,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들의 생각 속엔 바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신과의 관계가 뭡니까? 거래 관계예요. 내가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주고 받고 라고 하는 거래 관계 속에서 신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죠. 아까 이방인들이 보는 것은 거래관계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기 때문에 저만큼을 받는다라는 거래관계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거래 관계가 그런 거래관계가 아니야 신과 이방인들이 갖는 그런, 그들이 런그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족관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갑질을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늘 생각합니다 뭐가 일이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 간에 깊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신을 환하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공사를 갖다 땅을 파기 전에도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면은 뭐예요? 지금 신을 갖다 화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세상 속에 그런 생각들이 암암리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 거래 관계를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비율을 맞추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왕이라도 그 무시무시한 왕을 갖다 새벽에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 왕의 귀여운 막내딸일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가족 관계로 다가갈 수 있고 갑질의 관계가 아니고 그분의 비율을 맞추는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저는 이거는 다른 종교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62장 7절에 보면 이사회의 기도가 나와요. 이사회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끝부분에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쉬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대상이 되기 하기까지 하나님을 쉬게 하지 마라.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두 번째를 보면서 다시 그거랑 연결해서 돌아보겠습니다. 뭐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보시면은, 그 우리가 그이 수동태가 두 개씩이나 엮여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그 헬라어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 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 단어를 갖다 번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어 번역도 보면은 그냥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make his name holy,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원래 킹제임스라든가 NIV에 담겨있는 그 표현이 원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hallowed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hallow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뭐냐면, 신성한 것으로 숭배한다라는 그두 의미가 합쳐져 있어요. 거룩하다, 그걸로 부족해요. 다른 한쪽은 중요한 건 뭡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뭐냐면 더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 개념. holy. 그 다음에 ultimate.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죠. 우리가 금식을 준비할 때늘 보면 기도 제목들을 쫙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이것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말씀을 갖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에 보시면 당장 나오는 게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7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현지형이에요 뭐냐?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드린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를 보실 수 있냐 하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생각하겠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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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두번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가 찾으 마라.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6장에 보면 그게 두 번이나 하고 7장에 넘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기도에 대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하고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저는 적용을 해 보면서 세 가지를 갖다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이제 이겨내실기를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다 보면 자꾸 유혹을 받을 텐데 잘 이겨내시면서 고민을 하시면서 첫째,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 인간의 필요를 아셨게 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럼 기도를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이방인들과 같이 할,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현재 눈앞에 있는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랑 연결돼서 예수님께사신 말씀이 있죠? 이 끝부분에 6장 끝부분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필요라는 것은 우리의 차질구레한 이것이 필요해요 저것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꿈을 나누고 여러분의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그런 보음마를 위해서 그런 꿈을 나누고 여러분의 캠퍼스를 향한 꿈을 나누고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가지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고 싶은가 그걸 할때 여러분 뭐예요? 다른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혹시라도 이방인들의 그런 영향력 안에서 그 조그만 것을 자기의 필요를 어떻게 보면 필요보다는 원함이에요. 원함을 갖다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행위가 될수 있다. 그 때문에 저는 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연결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나의 기도는 어떠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면 과연 나는 그럼 나의 기도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를 아신다. 그럼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잘안 돌아갈 때 세상적인 영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비유를 건드렸을까? 그렇게 질문 안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암암리의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한테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그 언약,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셨고 죄도, 죄를 도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의 죄를, 죄가 되셔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까지 사랑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잘못, 내 잘못과 연결된 그건 즉각적으로 보이는 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라면 거기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 안에 뜻이 있다 바로 거기에 뭡니까? 성숙과 성장의 기회를 주시려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고민, 힘듦,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나는 가족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섭했던 것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뭔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섭섭함을 뛰어넘어서 비통함으로 넘어갔던 그런 형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가족관계가 먼저 회복되시면서 다른 회복이 필요한 영역으로 먼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초점과 헌신에 그, 저는 한번 관심을 두길 원합니다 그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궁극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 이름이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트롯을 보면서 뭐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해가지고 어, 시청률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한번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어떤 거를 좋아하게 되면은 그 좋아함을 갖다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거가 신나면 뭡니까? 친구들한테 다 알려요. 친구들한테 알리고 자랑하고 결국은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어떤 것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은 찬양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BTS 지난번에도 어떤 그한 사람을 갖다 우리 그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제가 BTS를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암이에요 BTS의 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하, 그렇구나. 저렇게 자신이 저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사실 요번에도 어느 그 트로트 가수 때문에 유명해진 소크라테스가 유명해진 게 아니죠. 그 사람이 테스형이라고 불른그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는데 물론 어른들은 과거에 좋아했죠. 그분의 티켓을 받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그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 그렇구나.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까지 열심히 그것을 찾고 높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라면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높이는 것인데 전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늘 반성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때만 나아가고 무슨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과연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키알캐골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바로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저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것이 되어버릴 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을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인다. 절대적이고 온전한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사고와 모든 것의 정점에 있을 때 다른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전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식 수련회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새해에는 우리가 다른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길 가다가도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로 그분이 좋아서 찾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도 바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 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고 계시이라 해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속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필요를 이미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사람과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가족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 같이 진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름으로 진정 모든 지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특별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것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모든 우선순위 정점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의 삶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캠퍼스에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